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하루에 두번 인사드립니다. 몽산포에서 꽝 치고 가는 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미 초날물 진행 중인데, 8시 20분쯤 됐습니다. 그냥 가느니, 초날물에 한번 해보려고. 말리포 왔어요, 말리포. 지난번에, 지난번에 여기서도 꽝 쳤는데, 이미 초날물이 진행 중이라, 오늘 7시가 만조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자기 미끼 어딨지? 이건가? 저, 저거는 뭐고 이건 뭐지? 이거는 아까 오면서 농장한거고 어. 이거는 그럼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야? 어, 바늘 바늘 바늘 어. 쓰던거 써 어. 그냥 이, 이, 이거 쓸만하네 이거 쓸만해 다 쓸만해 어 그래? 응. 자 쓸만한 걸로 그냥 달아서 던지겠습니다 미끼 키울 새가 어딨어 지금? 천널물 안주셀만하네 응 그러게 요어 아, 괜찮아 <웃음> 지금 그런거 좋은거 따줄때가 아니에자 그냥 툭 쳐놓고 일단 한대 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대 던져놓으니까 제대로 정리도 안하고 그냥 갖고 왔어요 왜냐야 말리포 들릴려고 여기서 한 두세 시간만 한 중날물? 그 정도까지만 놀다 가려고요 오늘도 꽝치면 아 원투 당분간 쉬어야 되겠어 아, 너무 너무 아까 거기 사형 꽝이고 오늘 여, 여기도 꽝이면 오연 꽝이에요 많이 나가죠 뛰어나갔어. 아, 살짝부터 치려고 했던 거 그냥 좀 못하나갔네. 아니야, 됐어. 내가 가져갈게. 자기가 엄청 힘들겠지만. 따뜻한 커피 갖고 오면 또 마실 수는 있지 <웃음> 바람이 옆바람이 터지네 아 맛있다, 이거 뭐야? 음. 믹스커피 좋아 야나또와 엄청 빠진다 야 진짜 나 여기서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당분간 원 원투실 거야 당분간 원투실 거야 오늘 집에 가서 그리고 저녁때 스팅 해가지고 도래... 도래 매드 드디어! 아... 자기야어 <웃음> 와, 진짜. 어, 없다. 어? 없어. 어, 없어, 없어. 어. 아, 입질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그런가? 모르겠어. 이것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네. 어? 자야 되겠다고 자고 자고. 자고 자고? 어. 이이있기만 해라. 제발. 간좀탈줄 알았는데. 어, 없어. 아, 진짜? 있다. <웃음> 저기. <웃음> <웃음> <정말? 너무 예쁘다. 웃음> 와, 진짜.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와. 어, 근데 그 저기다. 돌도돌이네. 있다. 네? 어? 탈죠 <웃음> 됐어 몇 센치가 저기지? 17cm 돌도 달리. 저기야 이거 새5시 m 딱 맞을 거야. 안돼. 아새1시 c 안돼 안돼 안돼. 네, 첫 수고. 잠, 봐봐. 23cm인데 면방은 돼. 첫수 나왔어요. 올해 첫 수. 첫, 올해 오, 첫 수. 아이고. 완전 너무 작다. 20cm 빠듯하겠다한 19cm. 아니 뭔 놈의 도달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 오래? 어. 진자 올해 첫 수입니다. 아이 참. 반갑다 이 자식아 돌도덜이네요 예쁜 녀석 20cm 되겠어요? 자, 좀 가라 그래, 그래, 그래 예쁜 녀석, 어이구 또 도망도 안 가고 숯네 아이고 하이, 참. 쳤어 했네, 쳤어 마수했습니다, 마수 진짜, 아이 야경질되고 보고 다 보인다 그래도 아여기부터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가지고 이거 전진하기도 쉽지도 않, 않은데 그래도 올해 첫 마수 했으니까 멀리 있었네요 중단물 대고 물좀 빠지고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만 있었나봐요 물때 이거보다는 포인트였나? 자 한번 얼굴 한번 보니까 잘 날아가죠? 잡혔어. 자. 한 마리 더 왔죠? 어? 아,이 없어. 아, 입질 왔는데. 아. 한참 더 기다릴 걸. 캠페어 님이 주신 거또한잔 하나 마셔야 되겠다캡페어님 마이차가? 마이차가 이거 주셔가 이거 마셔가지고 한 마리 잡았나봐 캡페어님거득 감사드립니다 여튼 이거 마시고 다 아, 제시킬 캡페어님 덕분에 마사한 건가? 뭐. 와 진짜 한 마리 잡기 되게 힘들다고 그래 캠페어 님 마이차가로 1 0 0서조 빨리 <웃음> 됐으면 좋는데 잡은 거못 잡은 거또못 잡은 진짜? 그러네? 내 탓이 없어도 탓이 적인두 번째 입질은 건지질 못했네요 근데 옆조선님도 그렇고 작은 녀석 나옵니다, 작은 녀석 살아나는 물때에 간조? 간조부터 초들물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초들물쯤 어, 그때부터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리포 두번 밟아왔으니까 꽝치더라도 <웃음> 다른 곳으로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좀 결장하고 상의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